이 천궁 세계에 이제 갔다 하더라도 이 범선을 타는 데까지는 이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까지 하고 그러면 나는 범선 티켓을 얻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았겠죠, 그죠? 우리는 알기는 조상 공덕 업적 공덕 기인 공덕이 그거지만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두가에 범선이 탁 이렇게 돼 있다면 내가 내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대가 되돼 있으면 어느 배를 티켓이 있어야 돼? 어느 배를 탈까 이가 그 티켓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나는 이 배를 타는 순간에 나는 인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영혼의 인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배를 턱 타게 되게 되면 이 배는 누가 보냈을까? 배 주인은 누구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리키라는게이게셉니다 배를 딱 타게 되면 이때부터 배 임자부터 이때부터 이제 하는 거야. 천대왕 천인대왕. 그 대왕이 보내고 그렇죠. 그럼 그네 명의 대왕이 임자가 소유주가 그 천명대왕이 한게그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이 각한 대씩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네 대의 범선에는 주인은 우리는 천명대왕, 천인대왕인데, 이 선장일 때 따라있을 거 아이가? 별을 먹고 가야 되잖아. 범선을 우리는 저 용원의 세계까지 가야 되잖아. 이것이 누굴까? 어, 이것이 바로 칠선녀가 보내준 측사다. 이건 천명대왕의 측사가 아니라 칠선녀가 보내준 측사다. 이것이 천주경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들은이 대왕이 있으면 이 대왕 밑에 우리는 7성녀, 7명이 선녀가 돼 이거는 소속이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다 대왕은 대왕이고 선녀는 선녀라 그런데 이 칙사들은 전부 다 선녀 밑에 있는 거야 선녀 밑에 칙사들이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녀가 보내준 칙사가 이게 배도, 천명대왕 배도 매일 똑같은 배가 아니라, 이측사가 다른 배가 온다, 배가 여러 개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돼 있는 배는 내게다. 소속이 천명대왕 소속 배. 그렇겠죠. 음. 이 옷은, 어, 그래서, 것. 이거, 어, 그렇게 그것이 일곱 개가 있는데, 천명대왕 그 범선이 일곱 개, 일곱 개. 어, 일곱 개 배들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음, 일곱 개가 좀안 모자래요? <웃음> 그렇게 천명대왕 일곱 개, 천인대왕이 일곱 개, 이것이. 그러면, 이 범선이 매일 한 대씩 왔다, 이 범선이 바뀌었다는 소리다, 그제? 아, 어, 가고 가, 중간에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저 태어난 것도, 그래갖고 일곱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그래서 이 범선 이름이 뭐라고 월화수목금토일이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두둥실에 웃음> 두둥실. 두둥실, 거라, 거라. 하루에 한 개씩 해더라 그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입국결로 누가 만들었지? 범선이름 그러면 월호를 타고 가면, 두둥실 월호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노? <웃음> 아니, 그거는, 이거 두둥실, 두둥실 로는 어떻게, 해? 월호를 타면 달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응, 음, 달 옆으로. 응. 음. 아, 어? 노선이 다른 거예 어, 아, 다섯이 다르지. <웃음> 노선이 다르지. <웃음> 노선이 <웃음> 지금, 이거, 월호는 달 옆으로 지나가는 거고, 어? 하성, 그 뭐고, 하호는 하성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어, 수성은 수성 수승 옆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수성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주에 거기 들어면 이런 수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떠 있다면 천주경 속에 거기 들어 있는 거야. 이런 뭐야? 이런 태 태양. 태양. <웃음> <웃음> 갑자기 생각이 안 돼. 풀풀이 잘 생각하고 있는요 자. 자 그렇게 가게되면 <웃음> 이 배가, 이 배가 어떻게 자이배가이배가 어떻게 칠선녀에 따라갖고 여기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칠선녀는 무엇, 이배에 무엇을 심느냐 하면 이 영혼들이 칠선녀는 고고한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제 영혼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선녀는 어떻게 이거 칠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배에는 칠살과 방패가 들어있는 거야. 칠살이라 하면 칠살과 우리는 이 방패가 들어있는 거야. 이 배속에는 뭐보면이칠선녀가직상을시켜갖고 보냈기 때문에 일곱 개 우리는 하살과 한 개의 방패를 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방패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데 단한 개만 막을 수가 없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소수가 없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방패가 막아나모못 쏘잖아. 그래서 이것만 피하면 되게 돼. 그래서 다른 건는 방패 갖고 다 막는데 여섯 개? 살은 다 막을 수 있는데, 한개 살을 막지를 못하는 거야. 지도 막으면 어떻게, 맞으면 지는 살에, 이제, 아까 죽는다 했지, 그지? 영혼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섯 개 살은 막는데, 한개 살은 못 막아. 그래서 이 영혼에는 한 개의 살과 한 개의 방패를 주는 거야. 화살화살한 개하고 방패 하나가 주는 거야. 다른 거는 탁 담아, 이 살은 어떻게? 저기서 이 살이 날라오면 나는 못 막잖아. 방패 갖고는. 그럼 지는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하살 갖고 팍 솔락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딱 빌어야 되겠지. 거기 인연법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다. 살이 주스니까. 하살 안 맞고 이랬다 그제 그것이 인연법에 우리는 살이라는 거다. 살. 예새죠예새는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도 우리는 3, 4, 5, 6, 7, 8, 9가 있겠지? 그제? 자 3, 4, 5, 6, 7, 8, 9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에는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그제? 공덕은 정해졌다. 티켓이다. 그제? 자, 여기서 우리는 범선의 종류가 왔다. 그제?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여기에 7살과 방패를 설명했다. 그제? 그런데 이 빠진 게 하나 있다. 5가 빠졌다. 그제? 그제? 5가 빠졌으니까 6은 우리는 푸는 게 아닌데 5가 빠졌다. 이것이 우리는 인연의 끈이라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한통 하고 하자고요.